자,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도 어, 전 시간에서 문제를 계속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19번 문제. 어, 서울의 지분 100%를 취득해서 흡수 합병했고 그 이전 대가로 10만 원에 현금을 지급했다. 그다음에 합병 관련 컨설팅 수수료로 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리고 합병 당시에 서울의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보니까 서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매출 채권, 상품, 그다음 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네. 그 다음에 부채는 이제 매입 채무가 있고요그 다음에 자본 쪽에는, 어, 납입 자본으로는 4만원, 그 다음에 이익금 2만원 해서, 이 10만 8천원 만큼, 음. 자산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자, 근데 이건 장부가액이죠. 장부가액. 그리고 이제, 한국의 서울의 자산에 대해서 공정화치를 측정을 해보니까, 채권은 장부금액과 동일한데, 상품은 장부금액 대비해서 10%가 높고요 이게, 그 다음에 토지는 대비해서 50%가 높대요. 음. 이런 상태네. 자 그리고 부채의 공정가치는 장부금과 액 동일하다. 그럼 장부금액과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 상품하고 토지가 이제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저걸 가지고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공정가치로 측정한 금액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매출채권은 동일하다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매입채무, 그 다음에 남은 상은 동일해요. 그러면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게 뭐가 있냐? 상품하고 토지가 이제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품 같은 경우에 지금 3만 원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 여기서 이제 순자산 의 장부가액이 일단 4만 원과 6만 원인, 그, 아, 4만 원과 2만 원인 6만 원이 제 장부가액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순자산이. 자, 근데 여기에서 상품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3만 원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어, 공정가치는 거기보다 10% 높은 3만 3천 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 5만 4천 원이 기록되어 있지만 150% 높은 8만 1천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자산 총계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세개 합계가 되겠죠? 그래서 13만 8천 원이 자산 총계가 되고 결국 부채와 자본의 합계는 13만 8천 원이 돼요.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면. 그렇죠근데순자산 장부가액은 일단 6만 원이에요. 그럼 이 13만 8천 원이 되려면 공정가치로 측정하게 되면 자본이 어떻게 되냐. 자본은 9만 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정가치로 측정된 자본은 지금 9만 원인 상태예요. 지금 자 그러면 저 9만 원이 지금 현재 식별 가능한 자산에 대한 장부가액, 아, 저, 공정가치가 되는 건데, 그죠?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 그 해당 피투자회사 즉, 합병되는 피합병회사의 어떤 수익창출력, 그걸 이제 더해주면, 그게 이제 주 서울에 대한 가치가 되겠죠? 그럼 그 금액이 뭐냐면, 합병으로 줘야 되는 대가가 될 거야. 그죠? 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야 되고, 자, 그렇게 되면 결국, 공정가치는 9만원이고 거기에 대해 대가를 10만원을 줬다 그랬죠 여기서 이제 수수료 합병 수수료 있잖아요 그거는 그 해당 자산에 대한 가치로 지급한 게 아니라 거래를 위한 수수료예요 이건 거래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합병에 대한 대가로 볼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합병에 대한 대가는 10만원이고 공정가치는 9만원이었는데 그럼 웃돈 중에 얼마냐 그게 이제 뭐냐면 영업권이 되겠죠 그게 이제 만원이 된다 그래서 컨설팅 수수료는 합병 대가가 아닌 거래 수수료일 뿐이에요 얘는. 여기서는 영업권은 만 원으로 측정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보면 공정가치로 측정을 해가지고 걔한테 지급한 돈하고 웃돈 준 거, 그거 찾으내는 거예요. 그죠? 렇 자, 20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흡수, 어, 한국이 흡수합병하기로, 한국을 흡수합병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5만 5, 5천 원이 아니라 5,500이구나. 5,500을 이제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식별 가능한 자산과 부채 장부금액의 공정가치는 단궜 같다. 보니까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두개다 나왔네요 어, 비유동자산 같은 경우에는 장부금액은 2700인데 공정가치 3100으로 되어 있고 유동자산은 800인데 900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는 500인데 600으로 되어 있고 유동부채는 똑같네요 600, 600. 자 그랬을 때 인식할 영업권 그럼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아까 하듯이 똑같이 하면 되겠네요 일단 재무상태표를 이제 만들어 볼까요 어. 첫 번째, 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유동부채는 이제 똑같아요. 가치가. 그죠? 음. 공정가치하고. 근데, 먼저, 비유동자산 같은 경우에, 공정가치로 측정된 3,100만 아, 원이 여기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유동자산도 마찬가지,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공정가치 금액이 인출로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부채 쪽에서도 마찬가지, 이 비유동부채, 600만 원이 여기로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된 금액을 보면, 일단 자산 총계가 4천만 원이 돼요. 그러면 결국 자본, 이 자본은 결국 뭐예요? 공정가치로 측정된 거예요. 그래서 공정가치로 측정된 순자산의 공정가치는 2,800이 되는 상황이죠. 그럼 그 2,800에다가 수익 창출력에 대한 기대. 그게 이제 한국의 가치가 되는 거고, 그게 이제 합병대가가 되는 거죠. 합병대가를 얼마 줬냐? 5,500을 줬대요. 5,500과 그 다음에 2,800의 차이가 영어권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영어권으로 계산되는 금액은 2800과 그 다음에 5500의 차이인 2700이 되겠죠 네. 계산 자체가 뭐 너무 간단해요 사실은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공정화책 측정하고 그걸로 주고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일반적인 거래 패턴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 어, 발행 주식이 60%고 여기는 전체를 가져오는 건 아니네요 60%를 가져오네요 그거를 이제 18만 원을 취득했고, 지배권을 취득을 했대요. 그 다음에 식별 가능한 순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가 나온 것 같다. 자, 아까하고 똑같이 장부금액도 나오고, 공정가치도 나왔어요. 여기도. 보니까 장부금액, 자산 쪽에서 현금, 재고, 건물, 그 다음에 특허권인데, 장부상에는 특허권이 없는 상태예요. 지금. 여기서는 뭐냐면 특허권을 0으로 봤다는 얘기인데, 공정가치를 보니까 특허권에 대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만 원만큼 특허권의 가치가 있구나. 그러면 결국, 사원 쪽에서, 즉, 피투자회, 아, 저, 피합병되는 회사의 그무형자산을 인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쪽에서 인식할 수있다 그랬죠. 그래서 2만 원만큼은 여기서는 자산으로 인식을 해줘야 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차익금에 대해서 5만 원만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게 영업권을 이제 물어봤죠. 똑같아요. 음. 자, 재무상태표를 만들어 보면 일단 현금, 재고, 건물, 그 다음에 차익금 이런 식으로 되겠고, 현금은 공정가치인 9만원이 이제 현금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특허권이라는 자산을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9만원의 현금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을 보니까 7만원, 8만원이에요. 8만원이 이제 들어가겠죠. 결국은. 그 다음에 건물을 보니까 10만원이고 13만원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13만원이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0으로 했지만 여기서는 2만원으로 계산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차입금 먼저 올려놓읍시다. 그 다음에 특허권에 대해서는 당연히 2만 원만큼이 자산으로 이제 계상이 돼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산과 부채를 정리해 보니까 이쪽에서는 이걸 자산으로 계상하고 이제 차익금 부채 이제 계상하겠죠. 자산 총계는 32만 원이 되고 부채와 자본 총계 32만 원이 되려면 자본은 27만 원이 될 거야. 이게 이제 27만 원이 공정가치로 된 자본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순자산, 아,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되는 거고요. 그럼 똑같이 이제 계산해 보면. 이 순자산의 공정가치 의 60%를 사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로 계산하면 안 돼요. 여기다가 60%를 꼭 감안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60%가 얼마냐? 16만 2천 원이돼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미래 수익용에 대한 기대만큼을 얹혀가지고 걔한테 주겠죠. 그러면 부산의 60%에 대한 가치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거를 이제 합병 대가로 이제 얼마? 18만 원을 지급한 거예요, 지금. 그죠? 이 금액이 얼마가 될 거냐? 당연히 뭐그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16,000원과 그 다음에 18만원 차이인 18,000원이 된다. 여기서 빼먹지 말아야 될건 60%라는 거. 이겠죠 이거 빼먹고 계산하면 답이 이상하게 나오겠죠. 음. 문제는 뭐 이전 문제하고 똑같고요. 어. 음. 자, 그래서 21번은 이렇게 어려울 건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자, 2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 아, 3년 초에 대한이 세종의 주식 100%를 취득해서 흡수합병하면서 합병대가로 20만원을 지급을 했고, 합병 관련 자문 수수료 2만원 지출이 됐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 이제 합병과 관련된 수수료가 지출 됐을 때, 그 수수료 금액은 상대방의 자산이나 부채 또는 어떤 그 재산가치를, 재산가치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합병대가에 포함돼서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물어보기를, 세종의 자산부채에 대해서 공정가치로 평가한 결과 보니까 매출 채권하고 매입 채무는 장부금액과 동일한데 상품은 장부금액 대비 20% 더 높고 토지는 40%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건 상품하고 토지가 이제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영업권이 얼마냐? 문제 자체는 패턴은 똑같네 그럼 한번 그려볼까요? 일단 자산은 저세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입채무랑 부채가 있었네요 일단 동일한 건 그대로 가져옵시다. 아, 매출 채권 4만 6천 원, 그 다음에 매입 채무 9만 2천 원, 그 다음에 나머지 납입 자본, 이거는 장부, 장부상의 자본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음. 자, 상품을 보니까 일단은 장부가액은 이, 이 금액이 돼 있는 상태고, 상품을 보니까 120%만큼 음. 더 공중가치가 이제 어,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5만 원짜리가 이제 6만 원으로 기록이 될 테고, 토지는 7만 8천 원짜리가 이제 140%만큼 증가한 10만 9천 2백 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산 총기를 계산해 보면, 21만 5,200원이 되고, 자, 21만 5,200원이 되려면, 여기 순자산의 장부가액이, 어떻게, 공정가치로 이제 바뀌게 되면, 12만 3,200원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공정가치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해놓으면, 이제 다 끝난 거죠. 거기다가 이제, 미래 수익 창출력에 대한 기대를 더해준 게 가치가 되는 거고, 그게 이제 합병대가가 될 테고, 그죠? 그러면 합병대가로 지급한 금액이 20만 원이고, 거기에 대한 공정가치를 우리가 측정한 금액이 123,200원이래요. 그럼 결국 영업권의 금액은 어떻게 될 거냐? 76,800원이 되겠다. 지금 뭐한세 문제 정도, 세 문제, 네 문제 정도를 뭐냐면 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풀었어요. 그죠? 어, 문제가 뭐 그렇게 복잡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형태의 문제를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 풀어왔던 거죠. 자, 2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서는 1년 초에 대안을 합병하면서 이전 대가로 150만 원 지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토지를 보니까 장부 금액은 20만 원인데 공정 가치 가 15만 원인 상태예요. 그 다음에 주주한테 어, 어 이제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합병 대가로 준게 아까는 이제 현금을 어 계속 줬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합병 대가로 준게두 가지예요. 현금하고 그 다음에 토지를 준 거야. 어쨌든간에 그두 가지가 다 합병 대가가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이제 합병 현재 대안의 식별 가능한 자산의 공정 가치는 300만 원. 부채 공정가치는 150. 그 차이가 이제 자본에 대한 공정가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주석으로 공시한 우발 채무가 있어요. 현재 의무이고 실수 있는 공정가치가 있어요. 얼마냐? 10만원 만큼. 자,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것도 마찬가지 합병이 되는 순간에 나한테 넘어온 부채라고 봐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주다연의 공정가치를 보면 일단 자산이 있겠죠. 자산의 공정가치가 얼마였냐면 300만원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부채 공정가치. 얼마였냐면 150만 원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여기 안에 있는 주소로 공시된 우발 부채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발 부채에 대한 공정 가치가 10만 원이에요. 이것도 같이 넘어갔다고 보셔야 돼요. 됐죠? 요거 빼먹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공정 가치가 140만 원이 되는 거고 그 140만 원의 공정 가치를 이제 어 이쪽으로 넘기, 넘기는 거죠. 간평한테. 간평에서 이제 대가 준게 뭐냐? 먼저 첫 번째 현금을 이제 지급했죠. 그래서 현금 일단 150만 원 지급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를 줬어요. 그죠. 그래서 토지가 이제 공정 가치로 이제 지급이 된 거죠. 결국은. 그래서 15만 원짜리가 이제 넘어갔다는 얘기요 결국 합병 대가로 준건이 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금액의 차이. 그게 결국은 뭐냐? 영업권이 되겠죠. 뭐. 그죠. 25만 원이 영업권으로 계산되는 금액이다. 여기서는 뭐 크게 어려울 건 없고. 일단 뭐냐면 우발 부채를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거기에 대한 판단만 해주면 되겠죠 우발 부채에 대한 실뢰에 있는 공정가치가 측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그냥 들고 올때그 우발 부채로 부채로 보고 들고 와서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렇죠 자 24번을 한번 볼까요 자 서울을 매수하기로 했는데 다음 자료에 의해서 초과이익을 고려한 한국의 서울의 매수구매 어 초과이익 음. 보니까 공정화세액기는 150이고 뭐 이, 150이고 부채 공정가치 20만 원이래요. 음, 그다음에 이제 어, 순자산 아, 단기순이익은 이렇게 이제 쭉 나왔대요. 어, 저쭉 나오고 5년 동안 단기수익이쭉 나왔네요. 그다음에 정상이익률은 동일 업종의 평균 이익률인 10% 똑같은 업종을 하고는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회사의 이익률을 봤더니 10% 정도가 나온대요. 그럼 그 10%는 도대체 어디에 대한 1 0라는 얘기예요? 동일한 업종의 그 회사의 순자산에 대한 10%만큼 이익을 내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평균이익은 률 순자산 즉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그 자본에 대한 이익률을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걸 잘 판단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대하는 투자수익률은 20% %야. 한국이 기대하는 투자수익률은 20%다 즉 한국에서는 20%의 어떤 수익률을 예상을 하고 계산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초과이익은 영구적으로 발생한대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찾아야 되냐 초과 이익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매수금액을 판단하는 문제죠. 이거. 뭐냐면 내가 저 회사를 사고 싶은데 저 회사한테 얼마를 주면 되냐. 일단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 전까지 문제에서 보면 그 회사의 자, 어, 저,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에 대한, 순자산에 대한 공정가치를 판단했죠. 그 다음에 거기다 뭘 더했죠. 미래의 수익력에 대한 기대. 그걸 더한 금액이 합병 대가로 지급이 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찾는 금액은 뭐냐. 그 미래의 수익력에 대한 기대를 얼마나 평가할지. 그거를 찾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야 되는 게이 문제예요. 사실은.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좀 보면 합병되는 회사와 피합, 합병하는 회사와 그 다음에 피합병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럼 이쪽에서는 이제 합병 대가를 지급하고, 이쪽에서는 자기의 순자산을 지급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미래 수익 창출에 대한 기대까지 이제 제한테 이제 넘겨주는 거죠. 결국은 거래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면 이 미래 수익 창출력에 대한 기대를 측정을 해야지 거기에 대한 합병 대가 금액을 찾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금액을 알수 있으면 합병대가를 얼마 줘야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걸 측정하는 방법에는 초과수익력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초과수익력까지를 더해준 금액을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한 합병대가로 지급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그 초과수익률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피합병회사인데 거기에 대한 순자산이 얼마냐면 지금 130만 원짜리의 순자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즉 어, 자산에 대한 공정가치가 150이었고 그 다음에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가 20이었으니까 130만원의 순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이 순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얼마의 이익을 내고 있는지 보니까 5년 동안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었어요. 1년도, 2년도, 3년도, 4년도, 5년도. 근데 3년도의 이익에서는 중단사업이익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앞으로 사업을 안할 거니까 거기에 대한 이익을 빼요. 그 중단사업과 관련된 어떤 영향을 빼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뺀 나머지를 이제 이익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년도에는 24만원, 그 다음에 5년도에는 25만원.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되는 사업에 대한 이익이잖아요, 이게. 그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평균적인 이익을 이제, 어, 계산을 해보면, 5년간의 평균을 내보, 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이 전체를 합, 계를 해서 5로 나눠주면, 14만 2천 원의, 어, 이익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5년간의 평균적으로 이익을 내고 있는, 즉, 1년에 14만 2천 원만큼 평균적으로 내고 있다. 이런 의미죠. 음. 자, 근데, 동일 업종의 동일 규모의, 이제 회사를 이제 판단해보자는 얘기예요 동일업종이고 그 다음에 순자산이 130만원인 그런 회사가 이익을 얼마를 내고 있나 판단을 해보니까 평균 이익이 130만원에 대한 10%만큼 이익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순자산이 130만원일 때 동일업종에 대한 평균 이익이 10%니까 거기에 대한 13만원의 이익을 내고 있는 게어 다른 회사의 어떤 상황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결국은 나는 14만 2천원만큼 매년 이익을 내고 있고 다른 회사는 13만 원만큼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초과이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죠그 여기서 초과수익은 초과이익으로 볼게요. 초과수익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초과이익은 12,000원이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이제 초과이익이고 이 초과이익이 매년 초과이익이 나고 오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냐면 초과이익은 영구적으로 지속이 된대요. 결국 이피합병되는이 이 서울의 초과이익은 동일한 업종에 비해서 12,000원만큼 추가로 돈이 더 많이 나오겠다는 얘기야. 이 이제 영구적으로 지속이 된대요. 그럼 거기에 대한 현재 가치를 따져 보면 거기에 대한 가치가 나오겠죠. 그거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영구적으로 지속이 된다는 얘기죠. 쭉.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현재 가치를 이제 계산해 봐야 되겠죠. 영구적으로 지속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수익률 어떤 수익률로 적용을 해야 되냐? 이 합병을 하고자 하는 회사는 투자 수익률을 20% 정도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그 12,000원만큼 초과로 나온 이익을 또 투자했을 때 20% 의 이익을 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12,000원 나오면 또 20% 이익을 내고 이런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현재 가치를 따지려면 그 수익률로 그냥 그대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6만원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결국은 그 초과 수익은 초과 수익에 대한 현재 가치는 6만원이 계산이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보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지급할 금액은 얼마가 될까요? 그러면 초과수익력에 대한 대가가 6만 원이고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순자산의 공정가치가 130이니까 그두 개를 합한 금액이 거기에 대한 대가로 지급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 초과수익력법에 따른 금액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피합병회사의 평균이익, 즉 내가 다 합병하고 있는 그 회사의 평균이익에서 동일한 업종에 동일한 규모의 회사에서넌 얻는 이익을 계산해서 거기서 초과수익이 나온다면 그 회사는 미래의 수익 창출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동일 업종의 평균이익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거 계산할 때 조심해야 돼요 피합병 회사의 순자산에다가 평균이익률을 곱해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합병하고자 하고 있는 회사와 동일한 규모의 회사의 이익이 얼마나 나는지 그걸 봐야 되니까 10만원짜리 회사하고 100만원짜리 회사가 똑같은 이익을 내려내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그럼 10만원짜리 회사가 10만원 내면 100만원짜리 회사는 100만원을 내야지 동일한 규모 아 동일한 수익을 내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일 업종의 평균 이익을 계산을 할 때, 피합병회사의 순자산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가 어떠한 이익을 내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금액을 이제 현재 가치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영구적으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연구적으로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 투자 수익률인 20%를 그냥 나눠줬는데, 만약에 이, 그, 그, 초과 수익이 뭐 2년간 지속이 된다, 또는 3년간 지속이 된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 대한 현재 가치 개수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로 현재 가치 금액을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합병 대가로 지급해야 되는 금액은 136만 원 정도가 되겠다.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피합병 회사에서 자기들이 측정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합병하는 회사 쪽에서 저한테 얼마를 주면 될까? 그걸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란 얘기야. 그렇죠? 이거 하나 기억을 해놓으세요. 뭐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무형자산에 대한 문제가 이제 다 끝났고요. 무용자산에서는 이론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보면 대부분 나왔던 말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서 익혀 두시면 무용자산에서 이론 문제가 나온다면 좀 보다 좀 쉽게 해결할 수 있고 계산 문제도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개발비하고 다른 걸 섞어가지고 막 이제 문제를 냈을 때는 조금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뭐그 외에는 나머지 그렇게 복잡하다고 볼수 있는 문제들은 없기 때문에 무용자산 쪽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무형자산을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다음 챕터로 들어가도록 할게요